캡틴 아포를 타고 한치낚시를 나가려고 합니다. 캡틴 아포가 이번에 새로 건조된 배인데요. 깨끗합니다. 세 배라 그런지 오청 깨끗하네요. 이제 출항을 갑니다. 여기 뒷자석이고요 여기는 화장실. 어, 화장실. 깨끗하고. 여기는. 손실 저 앞쪽에 아래 손실도 있고요 뒤에 테이블 제자리입니다 네, 금일 제가 사용할 장비는 우선 거치용 로드는 황금물결에서 나온 로드고요거치하기 어, 난창난창해서 난청 좋습니다 그리고 릴은 바낙스 하이젠 150이고 라인은 아미고 프리미엄 합사 1호고요 채비는 3단 채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이스키테 하나, 그리고 중간에 2.5, 에기스타 2.5이기, 그리고 밑에는 반바 100g을 내렸고요. 액션용 한대는, 로드는 이쿠다에서 나온 C 스나이퍼 R이고요. 쭈꾸미 로드입니다. 이게 허리가 강해서 액션이 잘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고, 릴은 이쿠다에서 나온 마션스 500L, 좌핸들이죠 그리고 합, 합산은 아미고 1로 이게 자바식스인가? 거기까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체비는 흔드는 경우는 2단으로 위에 이까스키때 노랑땡땡이 노랑땡땡이는 진리죠 거의. 밑에는 밤바 100g 요거는 나중에 물 흐르는거 봐서 최대한 가벼운 체비로 오늘 운영해 보려 합니다 쌍대입니다 금일은 부산 가덕도 캡틴아포를 타고 한치낙시를 나왔습니다. 어, 지난번에는 남해 서부권을 탐사를 했는데요. 지금 가덕도에서 부산 배를 타고 남해 동부권 한번 탐사해 보려고 왔습니다. 수온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호조왕이 기대되는데 과연 어떨지. 1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지금 국이 없는 entrada? 상태에서 국밥, 편유, 오늘 어. 국을 오벼가지고 다음 배에 한번 끓여드릴게요. 음, 소시지 그리고 반찬.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사로증 하나 했습니다. Hey! 그러 그러니까 물이 다른 배보다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생각보다 물이 더 많이 부십니다. 네, 그만 허기 때는 꼭안 잡으셔야죠. 그래도 법으로 정해져 놓은 건데, 그거 안 잡아도 다시 할거 많잖아요. 이런 상황이 왔어! 아, 이런데 너무, 너무 들어올렸는데. 오징어 같습니다, 오징어. 나좀 넣어 주면 우와 대박 우와 <웃음> 승우 형 뭐지 히트 오징어색 <웃음> 야, 이게 색깔은 안 치네. 아. 하하. 한치, 한치일 거라 생각했는데. 내 친구 쌍디는 잘뭘 몰라요. 오늘 큰거 하나 낚았어요. 뭔데? 목물추로 낚았어요. <웃음> 잘 나온 데가 왔는데, 겁나 지금 고생하고 어. 있습니다. 미치겠어요. 어, 키로 오버지, 키로 오버. 위 네? 뭐, 아이스박스, 체크? 아. 낚였어. 괜찮아. 그래, 조만간 내가 잘 났구나. <웃음> 어, 이데이트 오징어만 아니길. 아이가 한치 같다 15. 한치들. 한치 나왔어요 한치. 야, 한치. 15m에서 나왔습니다. 목표 달성 한 마리 한 마리 캔사키즈 캔사키 와한 마리 왔다 와 이런 진짜 오징어면 안 되는데. 히트 히트 와꾸나 한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거 <웃음> 두 마리 자 보이시나요? 한친네 왔어. 이제 여섯 마리 남편 온다요. 1마리 더 6마리 남았고 두자리수 갑시다! 15m 15m 15 15, 15. 老っ awesome. 다 이거. 우와, 대포, 대포. 와 대포 대포.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